<웃음> 귀여 <웃음>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여기는 공항. 뭐. 공항이죠. 저희는 이제 헝가리를 가기 위해서 인천 공아리 공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허니문. 허니문 뜻이 도대체 뭐야? 신혼여행가 음. 아,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 하면은 수능연행가서 음. 그걸 할다 그걸 했다가 뭐야? 아기를 했다. 오늘 결혼식 어땠나요? 완벽했어요 완벽했다 어. 날씨가 이렇게 구졌, 구졌는데 뭐 어, 맞아 완벽해 하객들도 만족을 했다 날씨 때문에 어. 항상 이상으로 안좋았어 나는 어 근데 다들 이게 식장에 들어왔는데 되게 <웃음> 그래서 뭐냐 이제 결혼식은 상황리에 이제 막이 내렸고 차는 울었대요 배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기대했던나 50만 원 헝가리를 하는데 난안 울었어 왜 계속 말을 돌리지? 나 50만 원안 줘. 요 50만 원이 없어요? 나는 자기가 안울줄 몰랐어 진짜 안 울지 야 어떻게 안 울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9년 동안 만났지만 그러니까 하나도 그걸 모르는 거야 난 자기가 100% 울줄 알았어 요난나안울줄 알았어 그동안 그래. 내가 쌓았던 데이터가 있잖아 무조건 우는 거야 이거울줄 알아? 내가 주인공이야 관종이잖아 아, 관종이면 은안울시나요 네. 아, 왜냐면 내가 돋보야되니까 울면 안된다 응. 아.. 울면 안된다? 내가 자기가 안 울어가지고 내가 할수 없이 울었어요 아 운게 아니고 그냥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긴 했는데 울었잖아.. 이렇게 잤어 아무튼 정말 그 성공적인 웨딩이지 않았나 비가 오면 잘 산다 그러잖아 우리가 얼마나 잘 살까 태풍이.. 이거 태풍이 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돈벼락을 맞는다 이 말이죠 어우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야, 쪽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 그렇지. 나도 그러지 않아요? 결혼식 준비를 한다고. 음, 와, 이 턱선. 뭐야 턱선? 턱선 싫어해요? 아무튼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날씨가 안좋안 안 좋은데 와주신 하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는 이제 헝가리를 가는데 이제 막 이것저것 안 돌아다니고 헝가리에만 있을 겁니다 약간 좀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 같죠? 여행을 어. 여기 다녀본 결과 일주일에 한 나라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가면은 대부분 막 이곳저곳 많이렇 가는데 한 나라만 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 그래서 헝가리에 허니문 그거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허, 허니문 허니뭐 브이로그? 허니문 로고 그냥 일기 같은 약간의 그래도 정보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나요? 새벽 1시 비행기인데 11시를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았는데 좀 자다가 헝가리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 켜야겠어요. 좀 TMI인 것 같아요. 어 그래? 아무튼 헝가리 도착하면 다시 키등지뭐가요